그, 여기에 있는 고무돌기로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이제, 그, 이 자이고 쪽, 이 자이고는 오스트레, 오, 호주, 오스트레일리아 브랜드예요 오스트레일리아 브랜드고, 이 축구, 뭐, 럭비, 뭐, 이런 데다쓸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. 큰 특징은 결국 이제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인데, 이게 그, 자이고에서 에너지팟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. 에너지팟이라고 부르는 건데, 사용을 안 해봐서, 아직 뭐,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. 뭐, 이런 거는 이제 되게 프레테로부터 인스프레이션 여는 거죠. 그래서, 어, 뭐, 여러 형태로. 근데, 가격은 글쎄,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, 뭐, 제가 구입한 게 아니어서. 찾아보,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, 이 제품은 제가 알기로 이 모델이 정확하게 자이고, 예, 어, 댄스트럭트? 트럭, 뭐,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,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확한 모델명이 뭔지는 하여간 어... 재밌게 생긴 축구하다.